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속 발길질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의 연속 발길질은 촛대차기 그리고 복장지르기를 연속으로 쓸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촛대차기는 상대방의 정강이뼈라고 하죠. 이 촛대를 발바닥 뒷부분 그러니까 발장식 발아치의 뒷부분과 뒷꿈치로 상대방의 촛대뼈를 가격하는 기술이고요. 복장지르기는 발바닥으로 상대방의 가슴을 가하게 밀어차는 발길질인데 두 가지 발길질 다 정면을 향하는 발길질입니다. 그래서 촛대차기로 상대방의 촛대를 가하게 가격을 하고 그리고 들어서 발길질로 복장을 밀 수도 있고 혹은 촛대차기로 상대방의 신경을 밑으로 떨어뜨려 주고 그 반동을 이용해서 바로 복장지르기로 상대방의 가슴을 비롯할 수도 있는 발길질입니다. 자 그러면 오늘도 깐죽 노수민 군과 함께 이 발길질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첫 번째로는 발 뒤꿈치로 상대방의 족대뼈를 강하게 차고 들어서. 바로 상대방의 복장을 찰수있 있네요 이 기술들은 각각의 첫번째로 히트를 시키고 복장 기르기를 찰수도 있고 혹은 아래쪽으로 촛대차기를 연속으로 던져줘서 상대방의 신력을 밑으로 떨어뜨린 뒤에 촛대차기를 페인트 모션으로 쓴 다음 바로 그 반동으로 발을 들어 올려서 상대방의 가슴팍을 차서 데미지를 줄수 있는 발기제입니다자 오늘 이초대차기 복장지르기 네, 네. 네. 연속발팀지를 네. 한번 지금 배워봤는데 네. 어떻게 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? 아 이거 제가 아주 잘 써먹는 기술입니다 네. 아 실제로 잘 쓰는 기술인데? 잘 써먹습니다 아 그럼 저한테 한번 보여주셔도 아, 돼요 아가또 이렇게 하나가다다 네. 네. 팍팍 네. 아, 아, 아 실제로 한번 찾을게요 어 지금 깐지롱 교수빈들이 음. 뭔가 자세가 엄청 좋아졌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 이게 굉장히 그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페인트 모션을 할 때도 단순히 속이기 위한 동작이 아니라 지금 실제로 찰것 같은 느낌을 주면서 바로 발을 던졌다가 이 탄력을 이용해서 발그 윗발 견지로 바로 올라왔거든요 굉장히 좋은 자세인데 한번 실제로 건드려서 극장 절기까지 여기서 어,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, 진짜 맞으면 되게 아픕니다 아자 네. <웃음>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가감없이 실제로 아픈지 안아픈지 아.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, 자 이럴까요? 네. 네. 네. 제 마음대로 들어가요? 아 그럼요 네. 네. <웃음> 네. 어. <웃음> 아 지금 아 지금 제가 얼굴이 빨개지는 게 보이나요? 진짜 아파요, 여러분. 아 그리고 되게 아픈데 기분이 좋은 건 되게 좋은 자세로 지금 아주 그 뭐랄까 기술을 되게 잘 사용을 했어요. 네, 이런 식으로 정말로 초대 초대 차기 자체로 상대방한테 굉장히 큰 데미지를 줄수 있고 또 초대 차기가 짧고 빠른 말길 제기 때문에 상대방이 굉장히 견제하기가 어려운 발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건주기를 할때 자꾸 툭툭 이렇게 건드려서 상대방의 신형을 빼서 주고 그 사이에 들어간 다음에 바로 주먹까지 따라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컨비네이션으로쓸수 어, 있는 좋은 기술이라고 네,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깐족 누수민 군이 너무 잘해서 더 이상 따로 뭐 설명을 해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아니라 깐족 노수민군이 이 발길지를 혼자 익히기로 어떻게 연습하는지 한번 직접 시범을 보여주고 그리고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할게요. 자, 카메라 정면을 보고 <웃음> 네, 첫대 독자기를 기록 한번 좀 혼자 익히게 하는 연습을 보여주십시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옆모습으로도 한번 보여줄게요. 네. 아, 네. 여러분, 참... 제 제자지만, 어,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는게 선생님으로서 굉장히 흥붙합니다. 네, 오늘 잘하셨어요. 뭐, 더이상! 가르쳐 드릴 게 없기 때문에 하산하세요. 아, 네. <웃음> 네. 네.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제가 청원을 하자면 초대 차기를 할때이 연속 발길질을 할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래 발길질을 하고 위 발질로 올라가는 발길질은 이 아래 발길질을 던졌을 때의 탄력을 이용해 주셔야 돼요. 그러니까 하나 둘 이렇게 따로 따로 차는 게 아니라. 촛대차기를 던졌을 때 이렇게 그 위로 힘의 방향이 진행되는 그 탄력을 이용을 해서 뒤로 그 올린 다음에 발길질을 하면 좀더 스무스하게 윗발길질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그 기억해 두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자, 그러면 오늘 연속 발길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Beleza, b e a